자, 오늘 플리트 빛의 두 번째 전설 무기, 헤일로가 나왔습니다. 분명 한손 검인데 원거리 공격을 하는 무기입니다. 오, 이렇게 다섯 개의 검 조각들이 펼쳐져서 이제 공격을 하는데 뭔가 그... 그검 이름이 뭐지? 검같이 생겼는데 휘두르면 채찍처럼 움직이는 거. 예전에 제2의 나라에서 위치가 썼던 그 무기 있잖아. 그런 느낌인가? 하고는좀 다르긴 한데.. 좀.. 어쨌든.. 이 무기를 한번 뽑아보도록 합시다. 고고! 사실은 지금 발렌시아가 좀 땡기긴 했는데.. 사볼고 플리트 빛으로 한번 뽑시다 오! 오로라 오로라 같은데? 아 한방컷 아니었습니다. 아, 메이를 무기 솔라리스였습니다. 마사가 음 아니야 사망컷. 두번째 망했구요. 한번더 나도 내가 운이 좋은 줄 알았지. 어? 3단계? 30뽑에서? 아 잠깐만 이런 말 하면 또? 또이 자리야. 아니 자리가 이렇게.. 자리까지 똑같다. 자 일단 오로라입니다. 오로라니까.. 음. 일단은 오로라인데.. 아. 시작인가? 이 자식들 <웃음> 아니 이거 뭐 보이지도 않나? 다 뭐. 사무용품 에픽 컨트렛입니다 파르바티 전용이죠 이거는 뉴이긴 하네요 2단계 <웃음> 또이 상자 <웃음> 뭐지? 이대자뷰는 꿈을 꾸고 있는건가? 뭐야 이거? 어 뭐야? 어, 버금니다 왜이래? 줄 따라 그으면? 뭐야 줄 따라 그으면 안돼? 울편나 망한 거 같아 어떡하지? 한번 더? 이게 맞나? 이게 맞나? 제발 아! 돼! 아 끝난 거 같아 어그 뭐냐고 환불 받읍시다. 아 택배 반품이요. 아. 아 이미 늦어버렸어. 아. 에 끝까지 가자. 이렇게 된 이상 끝이야. 같아이 자식. 어? 요즘 어? 뭐? 너좀 나한테 나한테 소홀한 것 같다 너너 너 나한테 좀 소홀해? 마음이 아프다 이제 끝이에요. 정말 끝. 끝. 와, 끝났다. 아크만의 뽑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나와 함께 지옥행열차를 탈것인지 갑니다. 소환 컨트롤러도 있네? 아, 처음에 역시 2단계 상자. 갑니다. 뿅! 아주 좋아요. <웃음> 아주 좋은 허름한 상자. 또 시작입니다. 갑니다. 역설적 표현이지. 자, 두 번째 2단계. 긴장을 풀라고. 아, 아쉽네요. 아 평범한 상자였습니다. 자, 한번더 갑니다. 3단계가 이제 나올 때가? 어! 3단계 상자입니다. 진짜 3단계 세번째 3단계 상자가 나왔습니다. 하지만 여러분, 아직 긴장을 푸시면 안됩니다. 우리는 이 상자에서 함정이 나올 것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이죠. 자, 갑니까? 변신 자, 일단 오로라 상자예요. 오로라 상자인 거는 이제 삼성전무가 들어있다는 거고 안돼 이러면 안되잖아 이런게 어딨어 내가 대물이야?